아, 요런게 지금 도혈병이다. 예, 예. 이게 지금 완전 지금 뭐 말라버렸네, 다. 네, 예, 말라서 죽어가고 있네. 이게 초기 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예. 여기서 이제 못 잡으면 목도혈병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수확량이 한 60% 잘못되면 60% 이상 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방지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한 다섯 배 이상은 저렴하니까요. 아, 경비 절감도 훨씬 되는 거네. 그렇죠, 경비감은 훨씬 되고, 일단, 작물도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농가도 스트레스를 안 받죠. <웃음> 네, 저는 지금, 전북 부안군, 이 개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모작 지금 수도작 현장입니다. 근데 요즘 이곳에는 입돌병 도 때문에 아주 고민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자, 수도작의 문제 이 입돌병을 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식하신 거예요? 6월 25일 날, 감자를 캐고, 무지감자를 캐고, 이왕을 했습니다. 아, 그때 그걸 캐고 여기다 하신 거예요? 예, 거구나. 예. 성장하는 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음, 상태는 좋을 병이고요. 좀 늦게 심은 것들이 지금 다 도열병이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편인데, 이건 지금, 그때 아쿠도 두 병하고, 누에스두 병을 써서 이왕을 했는데, 현재까지 도열병도 없고 병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약뭐 어떤 들가 있나요? 지금 루엔스하고 아쿠도를 1대1 혼합해서 상자 병당 600개씩 반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쿠도 루엔스는 어디게 넣어야 되니까? 일단 넣으실 때 물을 500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쿠도 100ml짜리 한 병, 루엔스 1리터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큰 무리 없이 육류 단계에서 건전하게 키우실 수가 있어요. 아쿠도 루엔스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매트 형성을 위해서 뿌리 발건도 좋게 하고, 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도 예방할수 있어서. 아... 네. 그걸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작년도에 조금 테스트하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아쿠도하고 루엔스는 언제 어떻게 넣으셨어요? 이왕하면서, 이왕하면서 이왕계에서 동시처리했습니다. 몇평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게 예, 1,500평인데, 아코드 2개, 누에스 2개를 이왕과 동시에, 제톡스라는 그 기계에 넣어서 그걸로 뿌렸습니다. 한 번? 예,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더니, 한 거하고 안한 차이가 안 나? 예, 이제, 안한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병이 좀 심합니다. 아, 예. 어, 토병이 심해요? 네. 여기 전체적으로 심한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6월 11일 이후에 지금 이왕한 것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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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채널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은 아주 알찬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융은 대사 돌병이다요? 아 이런 게 지금 열병이다 네. 예, 예. 이게 지금 완전 지금 뭐 말라버렸네, 다. 네, 말라서 죽어가고 있네. 네. 초기 증상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여기 병반이 커지면 뭐 이렇게 돼. 요게 초기? 심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네. 네. 여기서 이제 못 잡으면 목도열병으로 넘어갑니다. 수확량이한 60% 잘못되면 60% 이상 줄 수도 있고. 아까는 뭐가 이렇게 균일했었잖아요. 네. 저쪽 놈은 그래도 좀균일했는데 이놈은 좀 움푹 짐푹 짐푹 하잖아요. 키가 일정하지 않다? 네 황장이 고르지 못하다니 여기는 언제 정식하신 거예요? 같은 날했습니다 6월 25일 날 근데 여기는 지금 도병이 왔네요? 예. 이상하네요 같은 날 심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하나는 오고 하나는 왜안 오죠? 여기는 누엔스 아코드를 안 넣고 썼습니다 그쪽은 누엔스 아코드를 넣어보고 하는 시범을 해봤고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갔고요 근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유가? 그 이유가 아코드 루엔스를 안쓴 것밖에 는 없으니까 똑같은 육무에서 한날 동시에 이양을 했고 그럼 그 아코드 루엔스가 어떤 효과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뿌리 쪽을 잡아주다 보니까 병해충을 이겨낸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뿌리 활착을 소방에 빨리 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하니까 네, 작물이 튼튼하니까 병에 대한 내열병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올해 FMC에서 네.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해서 했는데 그네 필지만 하고, 네. 공교롭게 두 필지는 못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거 제안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 김이사님이 저희 이제 루엔스 아쿠토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벼 모짜리부터 저희 아쿠도 루엔스를 한번 시험에 보시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벼 모짜리 이 관리도 잘 하셔가지고, 이 양을 했는데, 다 뿌려버리면 모르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를. 그래서 두 필지는 뿌리고, 두 필지는 저희 루엔스 아쿠도를 이제 안 주고,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 어, 이 양하고 나서 한 40일이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뭐 좋은 결과를 이제 얻게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루엔스 아쿠도가 들어간 데는, 이제, 뿌리 발달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영양분을 골고루 이제 흡수를 해서 뭐 물론 질, 질소뿐만 아니라 인산, 가리도 흡수를 하고 해가지고 강건하게 자란 반면에 뉴에서 아쿠도가 안, 안 들어간 데는 이제 질소뿐 요소만 이제 흡수를 해서 좀 연약하게 자란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습도가 높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도열병이 확 번졌네요. 보니까 예. 상태가 어떠신것 같아 요 보니까 어, 이 정도 같으면은 지금 당장, 그, 농약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은, 수량이, 뭐, 이사입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목도열동으로 이어져가지고, 한 60% 감수가 나올,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아쿠도 루엔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숫자작에? 육류에만 사용했었습니다. 육류 때만 사용했었고. 예, 예. 그러면, 그전에는? 아예 안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아예 안 썼었죠. 아예 안쓸 때는, 이런, 도열병이 예. 많이 왔나요? 심한 해가 있고 좀 덜한 해가 있는데 올해는 유독 지금 도열병이 심한 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다고 해서 도열병이 크게 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만 온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6월 15일 6월 10일 이후로 이항 안 같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화 간척지 전체적인 문제네요 이게 그렇죠 올해 이제 습하고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서 부터 그러지 않았나 근데 원래 이, 제가 알기로는 수도작에는 웬만하면 영양제라든지 뭐 이런 거안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씁니다. 지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아코드 댄스를 접하고 나서 이제 감자에 하면서 수도작으로도 좀 접목을 해보려고. 어. 그럼 지금 이 경화 계신 농가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줘야겠네 흥분을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좀 많이 더쓸 겁니다. 작년에도 뭐,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 그, 아쿠도 루에스를 모르는 수도자 농가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육몇 때는 필히 써야 될것 같고요. 뿌리 밝은이 쓴거하고안쓴거하고는 뭐, 차이가 많고요. 본론에서도 이런다고 보면 내년에는 전부 다 써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병에 걸려서 방지하는 비용보다 그 비용이 한, 5배 이상은 저렴하니까요 아, 경비 절감도 훨씬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비 절감도 훨씬 되고 일단 장물도 스트레스를 안 받지만 농가도 스트레스를 안 받죠 <웃음>